매미 소리 너무 심한데 이거? 제가 오늘 갈 곳은요 일산화정에 하나의 맛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도 맛있을 만한 그런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실까요? 아, 지금 보면 시간이 2시 반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메뉴가 다 나왔는데 미친 것 같아요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게 2인분이거든요 쭈꾸미, 냉면, 피자, 샐러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맛볼 수가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혼자 <웃음> 이만큼을 다 먹게 됐어요 뭐 제가 여기 식당 거다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쭈꾸미 소스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음 이게 불에 두번 구워가지고 불맛이 진짜 제대로 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부모님들은 아니고 <웃음> 시원하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요런 거 특히 여기 아몬드를 굉장히 많이 뿌려줘요 절대로 제가 왔다고 아몬드 많이 뿌려준 게 아니라 항상 올 때마다 아몬드가 가득 뿌려져 있어가지고 먹을 때이 아몬드의 그 고소함과 바삭함이 확실히 느껴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지 약간 목맥기다 하면, 음. 그리고 여기도 커피 기기가 있는데 그냥 일반 그런 식당에 있는 그런 커피 밀크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원두 커피 식사하고 요런데 앉아가지고 밖에 경치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모임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.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게 여기 셀프바가 있는데 야채도 셀프고 마요네즈가 셀프예요 우리 쭈꾸미 먹을 때 뭐랑 같이 많이 먹어요? 그렇죠 마요네즈랑 많이 먹죠 근데 식당 가가지고 마요네즈 많이 달라고 하면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셀프라가지고 눈치 보면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매콤한 쭈꾸미에다가 이제 달콤한 이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나올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자마자 이 풍미가 느껴진다 꼭 찍어 드세요 네, 어우.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못 먹겠어요 진짜 이게 2인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아 3명이서 2인분씩 해도 될 정도의 양이에요 네, 제가 앞으로도 이 서울과 경기 쪽 맛집을 한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